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동일 부위 장애 감액 규정 설명의무 위반 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애연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08-775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특별약관 제4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별약관 제4조 제8항은 피보험자가 재해 발생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전에 원인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재항해로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이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가 있고 그 장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재해로 인하여 장애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을 지급되지 아니하는 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에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애에 대하여 해당 장애에 관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특별약관 제4조 제8항 본문의 제6항에 있어서는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일제해로두 종목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약관 제4조 제8항을 명시설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약관 제4조 제8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특별약관 제4조 제8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동일 부위를 판단함에 있어 신체장애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동일부위 판단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장애등급분류표에 관한 해설 부분인 장애등급분류 해설은 장애등급분류의 일부 내용에 대한 해설내지 설명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동일 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와 혈전증에 의한 뇌경성증으로 인한 장애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이라는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